하와이 휴자 여러분들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핫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그림 대회에서 1등 수상작이 무려 인공지능 AI가 그린 거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AI가 그린 걸뭐 작품으로 봐야 되냐 아니다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로 좀또 토론이 벌어졌었어요 이거 AI가 그린 그림의 퀄리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퀄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 이거 이제 진짜 AI가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구나. 예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 그 화제 AI 그림 그리기 툴로 제가 직접 AI에게 그림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. 자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냥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거든요.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? 콘서트장에 있는 BTS. 전 세계적인 그지 그룹이잖아요. 음, 바로 한번 입력해보자.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는 BTS. Yes.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입력해볼게요 과연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네 어 신기해 그냥 단어들을 입력만 해주면 은 AI가 바로바로 바로 그냥 즉석에서 그림을 샥샥샥샥 그려준단 말이에요 와 뭐가 나온다 오? 오 잠깐 BTS 멤버들 얼굴이 살짝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오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콘서트장에서 이제 열창하고 있는 그 b t s 랑 컨셉으로 어,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왔네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게 V2를 고르게 되면 은요 그림의 또 다른 버전들을 막 만들어줘요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뒤틀린 황천의 BTS가 되버렸는데요 뭔가 사람 형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아 키워드가 좀 약해서 그런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보면 은 지금 다른 유저분들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와 이거 뭐냐? 이게 진짜 AI가 그린 거라고? 뭔가 자연과 과학이 공존하는 듯한 그런 되게 판타지스러운 배경이네요 블랙팬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자 그럼 다음 키워드는 뭘로 해볼까? AI가 그리는 포켓몬은 과연 어떤 느낌이 날까? 가볍게 그냥 포켓몬 키워드 하나만 딱 입력해가지고 AI가 바라본 포켓몬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어, 야, 역시 근본답게 피카츄. 바로 피카츄 형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실루엣은 그냥 보나마나 피카츄죠 그러니까 네가지가 나왔는데 아니 이거 뭐 포켓몬의 상태가 영 아닌데 얘가 그나마 좀 피카츄 살짝 닮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피카츄 호소인이야 너네는 포켓몬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러면 일단은 네번째로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볼게요 키워드를 좀 세부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림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. 이거는 약간 피카츄 느낌 살짝 나고 이거는 베놈에 오염돼 버린 포켓몬. 아 일단은 포켓몬이라는 그냥 단어 한 가지만 써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 이거 확실히 세세하지 않으니까 잘안 나오는 느낌이네. 한국의 여름 휴가를 즐기러 온 하와이안 피카츄. 이 정도 디테일이면 알아먹겠지? 여기에다가 4K. 어오어어어 이번엔 좀 제대로 나온다. 자, 완성됐습니다. 어, 아, 근데 나 이거 약간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?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었어야 되는데, 그냥 하와이산 피카츄가 돼버렸는데 여름방학에 지금 한국에 놀러온 피카츄거든요. 어, 산 있고, 여기 건물들 있는 모양이, 여기 약간 우리나라 느낌 나는데, 뭔가 부산 스타일이야. 어, 이거 조금 더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 어디 뭐 약간 두번 삶은 피카츄 같은데요?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뭉개져 있어? 아 조금 더 다듬어 봤는데 이거는 피카츄가 아니라 점점 라이츄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재밌다 재밌어 다음은 뭔 주제로 한번 해볼까? 일단은 자고로 포켓몬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파국이다 전쟁이야 인간과 포켓몬의 전쟁을 시작한다 자 작품명 인간과 포켓몬의 전쟁 우와 잠깐만 일단은 무슨 포켓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출되지 않은 다음 다른 세대 예뭐한 20세대 포켓몬이라고 칩시다 밑에 보면은 이거 병사들이 잔뜩 있고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어 포켓몬들이 잔뜩 모여서 싸우고 있는 느낌이네요 야 이거 약간 2차 세계대전 같다 잠깐만, 조금 더 다듬으면 더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오, 이번엔 키워드를 약간 다르게 입력해봤어요. 뭐뭐 뭐 스타팅 애들을 조금 넣어봤거든요. 꼬북이랑 파일 넣었는데 이게 꼬북이 파일은 어디 갔냐? 오, 야, 처음으로 엄청 유사하게 피카츄가 나왔는데요. 야, 이거 뭔가 약간 전사가 된 듯한. 피카츄네. 그러니까 인간하고 전쟁한다기보다는 포켓몬하고 인간하고 가, 같이 싸우는 느낌인데? 자, 다음 작품명. 인간 시대 끝이 도래했다. 메카 파이리의 등장입니다. 이야, 이거 좀 파이리 느낌 난다. 야, 요거는 조금 파이리 같네. 요걸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봅시다. 뭔가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? 처음으로 뭔가 포켓몬에 굉장히 가까운 작품이 나왔네요. 오! <웃음> 이거 스토리가 딱 그거네 뭐한 200년 뒤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포켓몬 로봇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거야 근데 이 포켓몬 로봇 포켓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실제 살아있는 포켓몬을 싹다 멸종시키고 인간 문명은 파괴된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오이 우와 판타스틱 완벽한 작품이었어 아.. 자 다음은 뭘로 해볼까? 뭔가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을 보고 싶은데요 자 전설의 포켓몬들 한번 배틀 시켜봅시다 일단은 뮤츠랑 뮤 넣고 루기야 거기에다가 이게 될지 모르겠네 삼신도 다 넣어 아르세우스도 넣고 자 다음 작품명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대로 한번다 때려 넣어봤긴 했는데 제대로 나올까 모르겠네 캐릭터가 여러 가지면은 잘안 나오는 거 같아 싸우라고 했더니 합체를 해버렸는데쇼 정체를 할수 없는 뭐 기괴한 애가 나와버렸네? 이거는 그나마 좀...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어, 어, 호호 어! 야, 야! 나왔다! 나왔다! 이거 루기아이고 이거 디아루가죠? 아니, 첫 번째가 조금 더 하면 될것 같은데? 아아... 아쉽게도 망가져버렸습니다 왜 냥냥이가 나왔냐? 이게 그나마 제가 생각한 그림하고 좀 가깝네요 아 이게 확실히 메인 캐릭터들이 많아지면 안돼어어그나나 나 뮤츠 찾았다 얘 뮤츠지? 뮤츠 향 1% 정도 첨가됐네요 야 근데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계속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? 잠깐만 이거는 다른 분이 만드신 피카츄인데 오 요거는 그 형태가 잘 나왔는데? 이거 볼 따고 볼터치만 없다뿐이지 딱 누가 봐도 피카츄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밑에는 기계발이 달려있어가지고. 아... 여기도 그 로봇 포켓몬들이 지배한 세상이군요. 그 멸망한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. 음. 자, 다른 분들이 만든 한번 작품 한번 봅시다. 와우. 이게 싫어요? 그리고 이거 뭐 독수리까지. 확실히 이게 하나에 집중을 해야 잘 나오네 캐릭터든지 뭐든지 와 이거 귀엽다 어, 디즈니에서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저기 아니야? 엠마 왓슨 아니야? 야 이렇게 사람까지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네? 야그 진짜 퀄리티 미쳤다 아 레서팬더 커여워 벚꽃 축제 놀러 간레서팬더가 보군요 어 이거 이런 식으로 완전 엄청 디테일하게도 만들 수 있네 야 이거 진짜 작품이다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그냥 정신나간 수준인데? 아 킹냥이 인정이야 그리고 이렇게 판타지스러운 배경화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야 이거 오늘 제가 직접 써보니까 왜 그림대회에서 1등을 했는지 알겠네요 실력이 장난 아니야 자,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AI 그림 한번 재밌게 예. 이걸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? <웃음> 어쨌든 AI 그림 한번 잔뜩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또 반응이 괜찮으면 2편 한번 만들어볼게요 뭔가 좀 재밌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거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아,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휴바